a n i m a TV. 예, 안녕하세요 a n i m TV의 테드 입니다 자, 어, 야간 촬영을 끝내고 이제 지금 아침이 돼서요 아침에 또 마조개를 다시 한번 잡아보려고 다시 나왔습니다. 한번 같이 가보실까요? 네. 예. 와, 와, 와, 와. 그냥 나는데? <웃음> 이거 원래 못해, 원래! 원래! 아이 <웃음> <웃음> <웃음> 오, 잘하네! 졌다 아 부러졌다! 부러졌다. 어. 재 오오 잡았다 그래도 두마 이게 이렇게 불이 생기면. 액션. 액션. o n a c t i o 면 밑에 마시는 부분이 없어진 n 요 아. 살살 살살 a n 예앗! Yeah. 예자 yes. yes. yeah. wow. 지금까지 어, 안면도에서 맛조개를 한번 잡아봤는데요 어, 야간보다는 주간이 좀더 수월했습니다 뭐좀 나와요? 일단은 바지락 같은 것만 계속 나오고 바지락 네. 네. 그 다음에 뭐 아까 보였 소라게 네. 뭐 지나다니는 게 나오는데 맛 쪽에는 일단은 어떻게 잡는지 저희가 방법을 모르는것 같아요 맞죠? 네 그래서, 그래서 한세마리 정도 잡았거든요 저희 생전 처음이잖아요 네. 생전 처음에 이렇게 세마리 정도 잡았는데 요거랑 해서 영상으로 잡는 법까지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안면대에서 에디멜로 t 비의 테드 좋겠습니다. 안녕. 구독과 좋아요. 애